아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았네요 네 진짜 추웠고요 아 오늘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부는데 제 머리 안 자른 지한 3주 정도 돼가지고 오늘은 좀 머리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일단 머리 자르고 산책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단 박수 아 감사합니다 미나 <웃음> <신나>, 렌나 <신나. 웃음> 이인근님 주셨다는 과자 궁중과자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릴건데요 1024가닥 짠! 한6 3 8 4가닥 완성! 서울에 인사동에 나와 있는데 영상 이렇게 유튜버처럼 들고 찍는 게 처음이어 가지고 되게 민망하네요. 저 되게 숨고 싶어요. 숨어야겠다. 이제 사람이 좀 없으니까 렌트를 좀칠 만합니다 좀 밤이 되니까 좀 쑥스러운 게 많이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어, 진짜 추워요 와 야경 진짜 이쁘네요 저기 보이는 저기 산이 제가 군생활했던 산입니다. 인왕산이라고. 어 진짜 손이 얼어버릴 것 같아요. 진짜 어, 너무 춥다. 여기는 한옥마을 중간쯤 와있는 것 같아요. 여기로 걸어볼까요? 아무 생각 없이 막 걷다 보니까 진짜 어딘지 모르겠어요. 지금 청계천에 왔어요 물소리 진짜 좋죠 여기는 되게 무지개처럼 해놨네 아무튼 너무 춥고 시간도 이제 한 8시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 종료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전에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. 아 오늘 하루 진짜 고생 많았네요. 오늘 네, 진짜 추웠고요. 아무튼 네, 저희 강아지 보여드릴게요. 여름아, 저희 강아지 이름이 여름이에요. 그리고. 여기 침대 앉아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자 볼게요 안녕